아니는 DNA니까 뉴클레오 타이드고요. 어 잘했어. 음, 아 이거 맨날 헷갈요 e 는 뉴클레오 타이드가 아니라 뉴클레오 성이구나. 음. C는 호가 분열했던 만감할수있고요 그렇지. C는 뭐니까? 남색체니까. 그렇죠. 음. 아 근데 진짜 음. 이 단어 하길 잘한 것 같아요. 음. 이거 하면서 진짜 몰랐던 부분 다 알았어요. 오 어, 다행이다. 이에 대한 설명, 이는 얘는... 기은이 이거 아... 히스텐딩 됐지. 잘했어. 이런 거 그리고 유전자 구성은 그렇죠. 교육을 아빠한테 이번 성동이라서 틀렸고요. 기은이 음.